지금부터 이제 또 가보자 자 우리는 여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불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하더라도 진짜 불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려오는 거 우리나라 그 태구의 태초의 그 종교, 그 민속 종교에 민속 종교에서, 여기에서 저가 퍼스나갔고 저가 불교를 빈비를 해갖고, 모든 재산을, 어떻게? 응? 다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옛날에 박통 때 그랬지만은. 자, 그래서, 이거 민속 종교가, 우리가 불교와 접목되면서, 우리나라 불교는 정말로 석가면이 불교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다 만드는 불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빌미만 석가모니를 자꾸 팔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석가모니 불체는 기가 아니다,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석가모니가 그런 부처를, 지금 불교를 만든다는 거 없어. 석가모니 한거 하나도 없어. 벌써 안에 앉아갖고 열심히 혼자서 도닦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도 닦았는가 안 닦았는가 모르겠고, 그냥 앉아 있었는가, 그건 모르겠고, 안 봤으니. 그래서 좌우지는 우리는 이불들이 많은데, 불교에는 와, 도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노, 그지? 그럼 뭐 앉아만 있으면 도착다. 막, 뭐 누구보다 성불했다 해서, 뭐, 도통했다 해서, 뭐, 스님들 뭐, 전부 다 뭐, 뭐, 돌아만 가면 뭐, 전부 다 뭐, 도착하다하는데 소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물을 오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인 데는, 우리는 어떻게 해? 기독교 믿는 사람인 데는 기독교 같이 대답해 줘야 되고, 우리는 상담요원이니까 그제? 불교 오는 사람은 불교와 같이 대접을 해야 되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심리로 대접해야 되 사주는 사주대로 우리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상담은 이뭐 종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불교에 맞게끔 도교 우리 또 무속에 가까운 사람 또 무속에 맞춰서 상담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그바는 사람이 있어야 상담하는 사람이 이거 한 개만 알면 그 외톨바이가 무슨 상담해 주는 그지. 우리 그렇게 자 무속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모든 종교를 다 우리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아야 된다. 자 그러면 기반을 닦려락하게 되면 우리는 주불이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자 내가 이 종교의 길을 가든지 내가 이거 신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서 종교를 따르든지, 이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와 가까운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는, 우리가 불교의 불에는 크게 여러 가지 불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크게 좌우하는 것이, 이 전생의 빚은 아미타불이다. 인생의 빚은 우리는 간세음보살이다. 내 생의 업은 우리는 지장 보살이다. 이거는 우리는 석가 모니불이다. 이것이 인연불이라는 것이다. 에이? 주불, 우리는 인연불이라는 것이다. 인연불은 뭐고? 인연이 되는 우리는 부처님이다. 그제?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보게 되게 되면, 불이 두 개고 보살이 두 개다. 그럼 불과 보살의 차이는 뭘까? 인간과 관계 있는 아 그거는 어째가네 아, 귀신만 하면 좋다 이거지. <웃음> <웃음> 자, 요거는 불과 우리는 보살이라는 것이 다르다. 모든 부처님이 그렇다잉.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신도들이 오는데. 보살님 보살님 하면 이거는 정말로 할 소리는 아니다 보살인 것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자 불은 어 누구말더나 성불을 해가지고 저 천도가 돼서 영원의 세계에 간 부처님을 불이라고 하는 거야 멋진 아시게 자, 그래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처님이 우리는 불이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는 부처님을 보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간센보살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의 한소리가 있다 그제. 누구말따나 지장보살이 내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인지 죽은지 모르지만 지장보살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하도 지옥에 간 영혼들이 많아갖고 이것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나는 저 영혼의 세계로, 극락 세계로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을, 영혼 귀신들을 제도하겠다 해갖고 못간 부처님이 지장보살이라 그러면, 간센보살은 여러분들이 이름이 앞에 뭐가 붙어 있대요? 천수천안이었다. 그죠? 천수천안. 어, 천수천안 간자재보살을 우리는 간센보살을 했다. 그죠? 그러면 천수.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라는 게다. 그런데 손이 천개면 눈에는 이천개 되야 되는데. 그죠? 아니네. 전부다 천개씩 해갖고안 되고 이천개씩 해야 되네.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천수천안은 어떻게 내가 손도 눈도 음? 천계가 있으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구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천수천안 간재보살이야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살이라는 것은 인간과 관련돼 있고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가지야 천도가 안된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이? 천도가 안된 보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도가 된 보살은 개인인데 절대 안 묻는다고 그랬지 그지? 천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까 논리의 이야기가 되게 되면 귀신이 천도가 됐기 때문에 없다면 형체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스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은 100번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세계 극래색 천도가 된 상태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간센보살 기도나 지장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인데 어떻게 화신으로 어떻게 화신이 아니라 우리는 허주가 나타나갖고 신간인데 갖다 붙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간센보살 기도를 남만 해갖고 잘못 아는 사람은 그것이 허주를 우리는 부처님인 줄 알고 허르떡 알아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절린 사람이 월등하게 많다 여러분 들 가보세요 간센보살 기도하는 절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절하는 데는 가게 되면 귀신 붙인 사람들이 태반이다 거기는 근데, 아미탑을 하는 부처님하고, 이 습가 모니불 정멸 보궁에 가게 되면, 귀신 부신 사람이 시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살은 천도가 안 된,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나 갖다 붙으면 안 되겠지, 그지 누구말때 요, 그런데 무당들 보게 되면, 어, 전부 다 간우장군 붙친 한데 천지다. 간우장군이 중국에 있는 간우장군이 와 우리나라까지 말라 와갖고 붙친없겠노 그지? 하해둘이다 이거. 그게 전부 다 허주를 감고 있는 거야. 허주에서는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스님들이 막 어느 할머니부터 어느 아주머니까 이 전부 다 보살이야. 보살님, 하기 사 죽인 데는 보살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왜? 왜 보살니까? 아, 돈 갖다 주고 자기가 구해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천만 다행이 보살이지. 그렇게 온갖 때 갖다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스님, 그거부터 고쳐야 돼. 아무나인데 보살이라 하면 안 된다, 이말 보살은 어떻게, 해? 이 거룩한 사람이 보살인데, 아무나 때나 놓고 보살, 하기사 뭐, 자기 이제는 저 거룩한 부처님보다는 어떻게, 해? 돈 갖다 주는 할머니가 더, 돈 갖다 주는, 어떻 아주머니만 더, 돈 갖다 주는, 어떻게, 해? 사람이 더, 그렇지. 두 보살이지, 뭐. 그치? 그러면, 기도할 때, 이 생의 짐을 가진 사람이, 간센보살, 간센보살 간센보살 하더라도, 모든 것은 허주라고 해야 된다. 간센보살만 기도를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간센보살 절대 안 온다는 것이다. 지장보살도 절대 없다는 소리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우리는 허주를 하시느라 와 꿈속에 우리가 간센보살이 나타났다 꿈속에 지장보살이 나타나갔고 내 인데 뭐 했다 이건 100% 전부 다 허주다 없는데 어디서 나타날거야 저 제가 말인지 그렇잖아요 인연이 사람과 인간과 관계가 없는 고천 석가모니를 맨날 해봐야 안되겠네요 아니지 한생의 고라는 것은 귀신이 영혼 인연들 있잖아 영혼 인연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우리 영혼의 세계는 에 어떻게 해? 그것을 습관 몰입을 하고 영혼의 세계가 있대 영혼과 타 영혼이 탈란 거는 어떻게 그 가야 고치 줄 거잖아 조금 있으면 또 알게 되겠지만 그 가야 고치 주는 거야 전세계 빚진 사람도 어떻게 영혼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부처님이 고쳐줄 수 없는 거야 이리제 그리고 우리는 보살이라는 소리 그거 함부로 들어갖고 좋아하면 안돼내 보고 뭐 때문에 돈 갖고 오라는 소리 아이가 자기 구제해 주라고 하기 전에 뭐 산에 가서 뭐내 구해주는 게 좋지 뭐뭐부처님이뭐 필요하노 그쵸? 맞지? <웃음> <웃음> 너가서 부처님이지 뭐 부처님이 따로 있나? <웃음> 그래서 우리는 허주를 안게 되게 되면 내 몸에 붙어 푼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센보살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간센보살과 치장보살은 막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여러분들 해보면 그런데 석가모니 불하고 아미타불는 백날 불을 봐도 이 빠져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왜? 이러면안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는 허주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되지만 은 자 아들이 인연불이 간센보살이면 아들 기도할 때는 우리는 누구 해야겠노? 어디 가서? 간센보살로 을 인해서 우리가 성불된 절그 절에 가서 열심히 간센보살 기도해야 되지 네가 말할 때는 아들은 간, 인연불이 간센보살인데 저 가가지고 지장보살 백날 기도해봐야 무슨 소리 있겠노? 그렇죠? 네, 그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근데 아미타불모신들이잘 없던데요? 아미타블 많다. 맞아요. 응. 아미타불이 우리 석가모니 불보다 훨씬 많다. 여러 수십 배 있다. 젤만... 응. 아미타불은 제일 젤만... 많다. 무슨 절마다 그게 다 있다고? 아미타불은 최고 큰 불이잖아. 응. 애비불 아이가? 아버지 불. 아미타불이 아버지 불이다. 남지장사가, 그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사에 한건 전부다, 지장에 한건 전부다 지장보살이다. 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불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걸 또 함부로 보살 이야기 듣는데 갖고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해서는 네, 네. 내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으니까또 한다. 하이참 말로. 자 생각해봐라. 절에서는 기도라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인들이 좀 정말로 좀 공부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간센보살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이야. 그러면 기도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 우리가 부처님 불러 놨으면 내, 우리 부처님, 내, 우리 아들님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체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가갖고, 무조건, 막 간샘 보살만 하는 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간샘 보살이, 보살 간샘 했다가, 뭐, 누군가 타는 간샘 했다가, 간샘 했다가, 뭐, 이런다, 이. 근데 계속 불러놔봐라. 신경질 안 내겠나? 자, 내보고 한번 불러봐요. 어? 아, 가면 무리 때려지. 정신 나갔나? 이래 하지. 아, 와 있는데, 말만 하면 될 건데, 그건 부르기는 뭐 때문에 부르나?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아, 간센보살은 부처님이나 가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렇기나 불교가. 이 종교에서는 이론은 빵이다, 꽝. 좀패야 된다, 진짜. 간신 버스를 백날 한번 맡기고, 지금 이름만 불러봐라. 엄마, 김영희김영희김영희김영 김영희 해봐라, 아마. 에이? 누구 말 때는, 누가 한번 불러볼까? 정미야, 정미야, 정미야 해봐라, 씨, 열받지. 아니, 없는데, 뭐, 뭐 부르면 후에 오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이따 치고, 저기들 말로나. <웃음> 그러니까, 이헛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기도해라는 것이 어떻게, 헛? 간세보살만 여기 하는, 이게 되나 이게? 이게 무슨 기도냐, 간세보살 그럼 또라이 제뿐그지 전부 다. 밤새도록 한다고 해서다가 밤새도록 일 났다, 잤다가, 뭐, 하다가 뭐 헛소리하고, 뭐, 굉장히 해석고 있었지. 그아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그렇게, 아, 그렇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부감을 주진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절에서거까지는 우리가 할 몫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정말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해야지. 우리가 절까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집, 너무 집에 가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까지는 우린 좀 그렇잖아. 그러나 스님이 오갖고 배울 때는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지만 뭐 없을 때는 내가 그런 말 자꾸 하면 좀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 우리 귀신인데 어? 조상인데 내가 지장보살만 부른다고 지장보살 오면 지장보살또 왔다 이 말이야 내가 뭐 해달라고 지장보살지 이야기해야 될거아이가 아버지를 천도시키자 라든지할아버지 천도시키자 라든지그제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난 저래서 하는 것이 도 통한다 사람들이 도 해서 하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다 도가 도 자는 도자, 도자도 자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야 도가 뭐가한번 해보자. 예? 네? 이도 자고, 무슨 도 자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길도 자다, 그제? 이것만 알면, 이거 완전 협박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눈물 때 도인 이것만 안 돼, 이 말이야. 지가 어떻게 그, 절에 가는 것이, 가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면 안 된대. 절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도인이라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 깨달을 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올바른 것이 붙어야 돼. 자,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도라는 거다. 그치? 올바르게. 그런데 이 사람들 이거는 배고깨달았다 지랄이고 차 보고 응? 우리는 그 집에 그 절에 가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도인이라고 생각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 그지 도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깨달았어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올바른 길이야만이 어 그것이 도인이지 뭐저 머리만 깎았다고 도인이고 머리만 길었다고 도인이고 그거 아니잖아 누구 말따로 간센보살 하면 백날 간센보살 해봐라. 그 답이 있는가? 나중에 해봐라. 뭐 귀신만 들지. 내 간센보살 하는 저에 가봐라. 뭐. 1중 팔고 전부 다 귀신만 들어가 있는가, 이거. 지장보살 하는 데 가봐라, 뭐. 너뭐 신모장고 막 백날려갖고 전부 다 허죽거리고 있는가, 이거. 밤새도록. 집이고 뭐고 다들 체아프고 맨날 그거 갖다 들어앉아갖고 신모장고 다아는나 뭐라 하다나? 이거 뺏기잖아 나무라도 하나 그 글자가 뭔지 알아? 한번 해보시다. 신문장군 대단하는 글자가 그 무슨 글자 할까? 시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치그 무슨 글자가? 그 글자가 귀신이름이라는 게다. 그럼. 그럼 생각해보라. 신문장군 대단한 처음부터 귀신이름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 귀신만 자꾸 불러나면 어떻게 지인데 귀신 갖다 붙는거 밖에 더 있겠나? 떼내도 시원찮을 건데 갖다 붙이게만 났으니 아직까지 그것도 몰랐다 이거가 심리적인뭐 나무라다 나다라 이거 처음부터 귀신이랍니다 이거만 여기 있으니까 귀신이 올 수밖에 있나 그러면 귀신 오면 어떻게 이거 붙든지 이거 붙든지 뭐 여기 붙든지 거, 이거 붙든지 할까이거 우리가 어떻게 세 군데 붙는 데 있지 여기 갔다 붙든지, 여기 갔다 붙든지, 여기 안에 갔다 붙든지,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빙이 되고, 귀신병이 되고, 신기 들고, 뭐, 그런 거지, 뭐. 이거는 접신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근데, 이 수님들이 그 방법을 가르치자, 좀, 없으면 새롭게 알아갖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이야기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 오는 사람인데,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19살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내가 19살 때 오게를 받고, 어? 참, 그 한겨울에, 잉? 내가 장창, 응? 8시,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삼촌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에 5일 동안에 잠 2시간씩 자고, 내큰걸 받은 게 오게 아이가. 수계 받고, 내 이름 쓴게이 보직이다. 내가 지금 40년 됐다. 40년 다음에 처음 쓰는데자우지간선임들 내보다 나이 작고, 진갑이 안된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갑 안된 사람이고, 법납이 40년 안된 사람은 옷을 좀 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경강기이고, 뭐, 능기이고, 막, 뭐 맨날 그 헛방 하지 말고, 그 부처님 한 소리 하나도 없다. 그 부처님 한, 경쟁인 줄 아나? 솔직히 말해서 선님들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젠지도 모르는 선다 모르면서 부처님 오신 날 한다 그건 말이 되겠나? 좀 가르쳐야 되겠지? 좀피해야 되고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아나? 대한민국 선님들 부처님 오신 날 하나도 모른다 부처님 오지도 않았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 웅일을 딱 정해놨노 그거 우리나라가 미친 거 아이가 그거? 부처님 오신 날 없애야 돼 아닌데, 그거,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놀게 만드어 이래야지. 아니, 어지도 않은 날에, 그거 뭐, 놀면 공일이라고 또 등에 넣으면 되겠나 그거 없애야지, 당연히.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연말이니까, 매연말 뭐 연시해갖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응? <웃음> 이런 말해서좀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걸 갖다 엉터리를. 아, 맞는 거야, 뭐 맞다고 치자. 뭐 했으면 뭐 맞다고 치지만, 아이 아인글 갖다고그 놀고 있는 나라고 대한민 국이 세상에 어디 있겠노? 아 부처님 우리나라가 뭐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닌데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니면서 그 갖고 우리 놀고 있으니 이거뭐 나라가 이거 웃기는 나라 아니가? 네? 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미친 미친놈이지. 나라고 이거 완전 돌았지 이거 웃어야 돼 그거 내가 뭐 불교를 그한게 아니고 내가 불교 내 40년 동안 불교한 사람 아이가 대한민국처럼 모르는 절이 어디 있겠노 고칠 거는 고쳐야 돼 죽어 갈락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쳐야지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봐하시아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지 국민학교도 안 되고 맨날 그 어떻게 저 뭐고 저에 가서 마당만 쓸다가 그거 뭐 나중에 나들어가고 머리 깎고 큰손님 내서 고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 좀 하면 전부 다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아이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막 깎으면 손님이고 뭐 귀신들린 사람도 머리 깎으면 손님이고 뭐 공부 안한 사람도 머리 깎으면 손님이고 내그 대전역 같은 데 가게 되면 목탁도 못 친다 말 이래 놓고 막 이런 이런 이렇게 탁발한다고 앉아 있고 이게 되겠나 이거 내가 대전에 항상 내리지만 정말로 창피하다. 내 그래서 불교 이야기 안하고안 안 하려는 이유가 그거다. 내 이름도 이거 내 스님인데 받았다고 안, 할, 안 할까 싶어다 지금. 생각을 해봐. 목닥도 올바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대놔 놓고 막 일한다. 거기 주세군 구세군있잖아 구세를 놓고 마이크 갖고 노래 쓰고 캐논을고 이런 사람만 있잖아. 더 시끄럽게 안듣기니까막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웃음> 근데 열받으면 안 되겠지.